치치 팀 같은 자, 경우는 진짜 와. 자리에 앉지 않고 있습니다. 상위 탈리한 분들도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홈 팀이 네상한가 너무 다른데? 그렇습니다. 아, 좀... 와 우리 팀 바꿔야겠다. 이팀안 되겠다. 내가 봤었을 때이 팀이 10억 팀의 그런 그게 안 나온다. 와 아무리 속력이 이 정도 되고 잘 막아도 와.. 진짜 성능이 안나온다 진짜 내가 봤었을때 소니 솔직히 이것보다 한국소니가 더좋았던것같아 진짜 KFA 와.. 너무 안나온다 진짜 성능 KFA가 그나마 더 나은거같다 진짜 이런걸로 봤었을때 별 다를 바가 없긴한데 솔직히 터클레스도 없고 와뭐 때문에 더 한건지 모르겠네 와 팀을 와 한번 볼까 그냥 자리 선수들 아2 0터티버질반데이크전 애들이 힘들 것 같고 거의 한 13억 정도 되니까 힘들고 한 봤었을 때 그나마 한번 진짜 단일 팀 말고 해볼만한 선수들을 보면은 팀 한번 리스트 좀 정하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애들로 봤었을 때 리스트를 따져본다면 일단 맨유라든지 파리생제 어... 그 다음 또 누구 있을까 네덜란드 프랑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애들 다 팔아 버리면은 아어 일단 소니 팔고 은바페 팔고 알렉산드로 팔고 반데이크 칼워커 팔고 반데사르 팔고 선수 일단은 보고 정합시다 아 용초님 팀을 보고 정하도록 할게요 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팀을 바꾼다고 하면 뭘로 바꿔야 되지? 치티 단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음바페는 일단 겁나 좋아 내가 봤을때 그러면 파리생제 플러스 네덜란드 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일단 호돈을 사용을 못하잖아 파리스 엥제 플러스 네덜은 일단 이 팀이 프랑스 팀이었던가요? 용초님 그렇지 프랑스 팀이지 로랑블랑 비이라 바란 에르난데스 이 선수 진짜 요즘에 사람들 많이 쓰는데 이야 점프랑 공격 계속 연패하네요 지금 저도 연패 달리고 있어가지고 아, 이제 나도 팀을 좀 바꿔야겠어. 나도 만약에 프랑스 쓴다면, 은바페 가는, 포그바, 비에이라, 있으니까, 지금 이 팀은, 발안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 봤는데, 제가, 어, 봤었을 때, 이 선수, 아, 고유 특성인데 필요 없겠다. 솔직히 해드가 겁나게 좋은데. 저이팀 잠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은바페, 세 a m 있고, 앙리 있고, 그리즈마 있는데, 지금, 개인전술, 자, 맞춰드리고, 더블 주면서. 앙리, 자, 폴포그바. 폴포그바, 와. 저 버티는 것좀 봐. 푸티. 와. 야, 나도 차라리 그냥 팀을, 맞출까? 와, 겁나 좋네, 진심. 아우차리 양 팀캠이 이렇게 바, 바꾸에? 와, 겁나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와, 왜 이렇게 좋냐? 진심으로 바란 하면서 프랑스, 오. 와. 프랑스 플러스 굴리트가 있었던 바셀. 해가지고 호돈도 있으니까 아굴리트바셀 없었다 생각해볼까 아 그렇게 한번 맞춰볼까 아 푸티 왜 이렇게 좋아 로랑 블랑 블랑에다가 아니면 프랑스 메뉴를 맞춰야 되고 퍼디난드랑 조합으로 가지고 프랑스 메뉴 된다면은 맨유 같은 경우는 반대사를 사용 가능하고, 프랑스 아, 근데 맨유를 사용하게 되면 호돈이 안 되겠다. 블리트도 안 되고, 아, 못차냐 와, 겁나 좋아. 와, 야, 상대편 나가겠다. 진짜 겁나 좋다. 와, 이팀 아까 구단 가치 얼마였죠? 와, 겁나 부드러운데? 나 진짜 이런 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와, 나 차리경 진짜 나 프랑스 팀으로 바꿔? 와, 16억이죠? 지금 내 팀이 11억인데, 와, 차리 바꿔 말아 아, 진짜. 야, 푸티랑, 앙리, 악리, 앙리는 일단 모르겠는데, 푸티가 겁나 좋네, 위치 선정. 그 다음에 포그바도 슈팅 겁나 좋고. 미쳤는데? 진짜 안전자산들 아니야. 블리트 푸, 아, 푸티는 모르겠고, 포그바, 블랑, 이런 애들 진짜 안전자산이자 바란도 아직까지는, 일단, 잘 아, 뭐야.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안전자산들, 비에이라, 와. 은바페 프랑스, 푸티 프랑스, 호그바 프랑스. 프랑스가 딱 내, 내랑 맞는 거 같은데? 푸바셀로가, 그냥. 아. 고민되네. 굴리트가 안 되는데, 근데. 근데 프랑스 바셀로 갈 경우에는 히바우드라는지 그런 애들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그건 겁나 좋은데 아 뭐야 아 밀랑스는 아니야 밀랑스는 했다가 전에 했다가 망했었어 아 근데 밀랑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밀랑스 생각해보니까 오, 아 근데 밀랑스 아 봐봐 상대 나가잖아 지금 PSV 잠시만요 팀한번 볼게요 PSV 한번 보자 PSV는 왜 내가 아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굴리트 베이날드 포돈 베르베니 팀이었구나 오 박지성도 있었어? 오, 박지성도 있었네. 이용표, 굴리트, 스탐, 로번. 음. 자, 일단은, 감 메모장에 오자. 아. 감모장으로 정리를 좀 하자. 자, 일단 첫 번째, AC. AC밀란과 밀란 플러스 그 다음에 어 바르셀이 온다 이거는 블리트 호돈 메시 그 다음에 비이라 가늠 그리고 바셀 플러스 프랑스가 온다 프랑스가 온다 호돈 메시, 그다음에 뭐 블랑 가능, 근데 굴리트 불가능, 굴리트가 안 돼. 그렇게 됐을 때 바셀 플러스 네덜란드가 온다. 포그바 비에이라 불가능, 근데 굴리트 메시 블리트, 메시 그 다음에 호돈 가능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a c 밀란 네덜란드는 a c 밀란 플러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뭐 비에이라 그 다음에 블리트 호돈 반데이크 가능한데 데 포그바 불가능 포그바 불가능이야 이렇게 되면 아 포그바가 안되니까 이걸어짜냐아 포그바 우리 진짜 가그바 포그바는 지면 내가 해보고 싶은데 자 메뉴 메뉴 플러스 프스 굴리트 호돈 안됨 와이 너무 겹치지 않냐? 이렇게 되면 굴리트 호돈 안되는 대신에 포그바 은바페 그 다음에 비에이라 가능 맨뉴 플러스 PSV 아 박지성 교집합으로 넣고 플러스 PSV 같은 경우는 박지성 포그바 PSV 한번더 보자 PSV는 일단 좀 내가 생소해가지고 굴리트 호돈 굴리트 호돈 블리트 호돈 가능한데? 호돈, 가능. 호돈, 퍼디난드까지. 난드 가능. 근데, 문제는, 반데이크, 비에이라, 불가능. 반데이크랑 비에이라 없이 그냥 다른 데로 갈까? 그러면은, 지금 맨유 PSV 할거면 은박지성 포그바, 블리토호돈 파이난드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놓고 반디크, 비일 안되고 블랑이 가능하잖아 근데 여기에 맨유가 블랑이다 보니까 블랑 가능한데 그러면 또 포수맨사랑 그 다음에 또개도 가능해 반대사를반대사를 반대사를 가능하고 아 룩쇼 LB o 고 포그바, 굴리터, 호돈으로 솔직히 끝났긴 했는데 박지성 교집합 넣고 아니야 근데 박지성도 좀 오바긴 한데 나 일단 이팀좀더더 더 써보자 이팀나 일단 푸티가 이렇게 좋을줄 몰랐어 와이팀 계속 써보고 싶은데 바란, 에르난데스, 폴포그바, 비이라 은바페 이팀 말고 A로 와 아니요 공경은 대리 때문에 안돼요 제가 공경을 해드리고 싶어도 할수 없어 와 진짜 요즘들어 사람들 많이 쓰는 데가 어디에요? 일단 첼시 황족첼시잖아 첼시는 황족첼시 맞는데 잠시만 공식경기 말고 스쿼드 짤건데 아팀 리빌딩 즉, 스쿼드 짤건데 추천 부탁드릴게요 아팀 어느 팀이 제일 좋을까? 와, 진짜 나 이거 머리 아프다 아, 나 이제 머리 아프기 시작했어 굴리트 있고 굴리트 프랑스를, 그러니까 첼시 프랑스를 쓰게 되면은 첼시 캐미도몇 개는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첼시 선수를 쓸라고 하면은 첼 선수를 쓸 선수가 없어 진짜 굴리트 빼고 자 그만큼 선수 지금 첼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지금 거의 웬만해선 프랑스 선수로 다 맞추지 아 근데 미치겠네 굴리트를 못쓰잖아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 굴리트가 굴리트 포그바 절대로 이어질 수 없는 인연인데 진짜 첼시 에이시밀라인데 에시밀라는 선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고 차라리 굴리트를 포기하느냐 포그바를 쓰느냐 아니 포그바를 포기하느냐 이건데 굴리트 포그바 그냥 둘다 둘다 가본다 포그바 둘다 비교해본다 와나 진짜 너무 답답해서 안되겠다 나 이제 뭘미울것 같아 이러다가 사카 슈퍼워라는지 페널티킥 이런거는 확실하게 폴퍼거가 좋단 말이야 몸싸움이라든지 근데 헤더나 이런 부분에선 굴리트가 진짜 굴맨인데 와 지금 호도노카 있는데 근데 이게 안전자산이란 말이지 안전자산인데 포그바같은 경우는 애도 안전자산이긴하네 폴포그바 아와나 진짜 고민된다 어떻게 해야되냐 폴포그바를 쓰냐 굴리트를 쓰냐인데 굴리트 오카는 안전자산 이라치고 폴포그바 아 포그바도 진짜 겁나 쓰고싶다 아, 어... 맨유, 프랑스, 맨프. 근데 네덜란드, 네덜란드, 파리 생제. 한번보자 네덜란드 파리 생제. 그냥, 진짜, 마음 내키는 대로 사용한다면, 은바페, 폴퍼그와, 비이라, 블리트, 여기, 퍼이난드, 버질반데크버질반데크 터치로 바꾸고, 윈백 애들, 어, 알렉산드로나 워커 둘 중에 한명 바꾸고, 아, 조만간 풍들고 함 다시 와야겠네. <웃음> 형님, 감사하죠. 야, 선수들. 멘탈 붕괴온다 나, 진심. 그냥 맞추는대로 내가 하고싶은대로 해 진짜 내가 하고싶은대로 터치 반디크 데려오고 막어 그렇게 해갖고 블리트도 바꾸고 해서 그 뭐라야되냐 해 진짜 골키퍼도 다 바꿔서 한번 그냥 진짜 내 멋대로 하시라는지 그걸 다 데려와갖고 해 그냥 소니도 진짜 이거 아 잠깐만 손흥민 손흥민도 그냥 차리 2 0토치나1 9토치 데려와가지고 그 한다는지 할까? 진짜 그래야 게임이 만족된다 맞죠? 진짜 지금 내가 와 이대로가 다 멘탈 나갈 것 같아 진실 진짜. 진짜 그냥 소니 이거 오카 들고 와서 겁나 부드럽게 이거 오카 들고 오고 그냥 팀 진짜 겁나 좋게 은바페 오른쪽에 쓰고 소니 왼쪽에 딱 쓰면서 졸라 좋게 그냥 골키퍼 반대사르 말고도 뭐 선수 많으니까 그하고 왼쪽 윙백 애들 겁나 좋은 애로 나중에 겁나 빠른 애들 데려오고 그 다음에 굴리트 비에이라 어? 폴포그 막 같이 합치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 호돈도 괜찮지만 호돈 말고 막 그냥 다른 애들 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반데이크 토치 데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 리오파인난드 써도 되는데 리오파인난드 말고 다른 선수 데려와서 상관없고 와 진짜 나 진짜 나 그렇게 받고 싶은데 선수 차라리 이손니 팔고 진짜 걔 누구냐 저손니 팔고 이손니 데려오면서 삼카이손니 데려오면서 딱 엘비 어? 알렉산드르 저 진짜 탈주범 시키 저 빼고 홍철 딱 이렇게 놔두고 홍철 쓰고 그 다음에 칼워커 이대로 쓰면서 놔두고 그 다음에, 폴포그바, 제 바꾸고. 와, 진짜, 나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데? 진심. 와, 킬리안, 은바페 오면서, 로랑블랑, 리오포인한드. 그 다음에, 비에이라, 돈나룸마 골퍼에다가, 아레시비달이 선수 나중에 곧 있으면 바꿀 예정. 지금, 강화를 때리는지, 그렇게 할 거고. 홍철, 루드글리트, 폴포그바, 소니, 호돈, 은바페.